저희가 오늘 먹을 음식은 어 교촌 허니 컨보랑 레드윙 시켰거든요. 자, 이거는 허니 컨보. 간단하게 먹으려고 5만 원치 시켰어요. 허니 컨보. 허니 컨보. 다음에 이거는. 허리 콤보. 허리 콤보. 자, 네, 이거는 볶음밥에 밥을 한 그릇씩 먹으면 치킨을 다못 먹어서 이걸 좀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볶음밥 하나 씩켰고요 이렇게 이거 비용 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 음, 그 시발놈들이 바람을 왜 피는 거야? 시발놈들이 진짜. 음, 창수가 고마워. 시발 바람 피는 것들은 다 뒤져야 돼. 이건거 나이 된가 봐. 어색하게. 내가 바꾸려고요. 응. 음. 으로닦혀지거든 어 그래서 아무도한테 안 o n 고요 누구 요려가 o 고 아무도 안알려 a 알알 e to do it. I'm n 아가씨 o i n g to be able to do 알려 I'm g 음 말씀. g to b 치킨 오랜만에 먹네요 있는가. 음, 아이상 요즘 게임 안 하죠? 많이 안해요 음, 접었어요? 아니 요즘 컴퓨터 안 쓴지 한 이틀 됐나, 도 언니? 음, 이제 무슨 게임해요? 뭐롤때 계속 하지 않을까요, 하면? 음. 밥은 태국살이야. <웃음> <그렇게> <웃음> 미리 가니까, 가니까. 연습해 놓라고. 으 <웃음> 응? 가기 전에 연습하라고 보내셨나 보네. <웃음> 저 다음 주 태국 가요. 다음 주. 다음 주인데요. 어, 다음 주 아니에요? 아, 다음 주고요. 그래. 응. 응. 저희 태국 가요 응. 의상 맞추러 가요 네. 어, 우리 작년에도 5월 달에 갔던데 뭐지? 음... 현지 방송 안돼 응? 현지 방송 안돼 스킬링 하러 가야다 <웃음> 나머지는 우리 현지 방송 해볼까요? 저는 혹시 밤문화 주기으로 가는 건 아니시죠? 아우 째끗이 음, 을 것도 없어요 매자 하러 가는 것도 아니죠? 네 음, 저는 진짜 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 음식이나 좀 사다 먹고 밤에는 맥주 한잔 먹고 자는 거죠 음. 응 음, 나는 음식 안 맞아요 뭐 한국 음식만 먹었는데 이이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어니 공부 안 좋아해요? 그냥 이거 한 3개 먹고 저거 하나 먹고 그럼 딱 맞아요 음.. 마그로 해봐야겠다 <웃음> 가동폭력에서 딸리는데 이거는 안돼 이는 안돼요 법적으로 <웃음> 어릴때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는 진짜 뜨거운 사이였어요 음. 밥상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막 우리 아빠가 시, 우리 엄마한테 신호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억이 나 아들 앞에서 와라노?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뜨거웠어 그데 이제 다 같이 자고 하니까 그걸 못 풀었겠죠? 작년에 태국 갔어요. 내가? 응. 근데 언니랑 나랑 람이 언니랑. 왜 갔는데? 5월 8일 날. 우리 엄마 추러 오네. 음. 음 한민이는 6월 달 가자던데. 음, 너무 늦어. 대만 때. 응. 너무 늦지 않을까? 갈때 갔다 오셨죠? 언니는 안 되는 게 그때 맞춰버리면 너무 늦어요 이번에도 가고 그때도 가는 거 같아요 그래 여유가 왔어요 <웃음> 요거 따지면 바쁜 날입니다. 성인식춤 바뀌었냐고 물어보네요 응? 아니니? 창숙이다 안 바뀌었는데 나왜 용심이야? <웃음> 내가 뭐 했다고? <웃음> 음식이 뭐예요? 못된 심포장 <웃음> <웃음> <웃음> 너는 태국 가면 음식 안 가려 좋겠다 밥 먹을게 너무너무 맛있어 얘는 다다잘 먹는데, 얘는 내가 그때 길거리에서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사 먹을 수 있어요. 먹었어요. 로컬도 가서 이번에 시월달에. 전 태국 음식 아예 못먹어요 그리고 대마가 합법화 됐으니까 더안 먹어야죠 음... 음... 몰랐을지 어떻게 알아 응? 몰랐을지 모르니까 주중받을때 그런 게 있다던데 거기 그림이 있다던데 나 그때 갔을 땐 못봤어요 치전음식이라고 막 쓰셔 넣는대요 언니 대마 비싸서 음식에 못 나와요 <웃음> 아 신기하더라 근데 과일가게 할머니가 과일 팔면서 같이 팔고 있는 건음 <웃음> 모르겠네요 아파 아기생 많이 아파요 <웃음> 대마 비싸고 5만원씩 한대요 <웃음> 저는 한국 음식이나 맥도날드 버거킹만 먹어요 스타벅스 응, 외국 가면 아 계속 못걸어 이거 누워있어요 호텔에서만 학교먹고 음식은 맞는 사람들끼리 가야돼요 근데 얘는 뭐 한국 음식안 가리잖아요 아쉬워.. 이 태국은 지금 못적히는게 뭐라고? 아쉬워 아. 태국 음식 못찍이니까 음~~ 쬐기면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언니 진짜 아, 콩코리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진짜 똠양콩은똠양콩도 맛있죠 음~~ 쏭따마 막 깨비찌개 거다 멸종돼 설마 내가 혼자 먹어서 멸종됐겠어요? 뭐번 <웃음> 먹어 봐. 박거리는 향신료가 안 들어갔어. 아니. 응. <웃음> 괴물지 다 멸종됐잖아. 아무거나 참먹다랑. <웃음> 그 괴물지 이름 뭐지? 뉴튜리아 뉴트리아 <웃음> 뉴유리아유튜됐대요 뉴트리아 <멸종> <웃음> 아, 내가 멸종된다고? 오마가 튜브 유튜브 유튜브 유튜어 유튜브 유튜브 유튜 예! 유튜야 유튜브 유튜어야튜브유 들어가야 되나 봐. 응. 보내드는 상황이다. 어, 그래, 그래. 어, 팀장 알아서 하세요. <웃음> 우리 쇼 팀장으로 내가 승격시켜줬어요. 뭐야? <웃음> 죽가 안 가는 거 어. 우리 러니는 쇼 팀장으로 내가 승격시켜줬어요. 오늘. 이제 쇼는저친구다 알아서 거예요 우리 아줌만 진짜 너무한다 우리 우리 둘이, 둘이 했던 채팅한 번도 안 채던데요 명운이 나오는 것도 귀신같이 어떻게 알았대 씨발이라 너 그러니까 머리가 벗겨지는 <웃음> 거야 <웃음> <웃음> 저또 없어졌어, 6원이 나가니까. <웃음> 음. 음. 맛 잠시만요 네. 내일 쉬는 거 언니한테 미리 좀 줄래 그 가는 병원이 따로 있어요. 마린 시티에 아기새가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갔오면 약이랑 처방 받아서 한 이틀 먹으면 또 사뿐사뿐 잘 발레리나처럼 잘 걸어 다녀요. <웃음>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 발에 발등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쇼파에 이렇게 <웃음>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람한 불어도 아프잖아. 손목기다 꺼놓고 제가 이러고 그러면 누워어요 그러면은 어 이러면 얼음백 갈아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유 얼음아 길을 진짜 자는데도 길을 조금 거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밖에서 아 어, 이러면 어, 아유 얼음백 갈아야 괜찮나? 얼음백 갈아줄까? 너무또좀 누워? 어 그래 그래. 아, 그 냉장고에서 또얼음 앞에 끓갖고사 올려갖고 사 감아주고 얼음물 주고 그래갖고 내더 필요한 거 없어? 나다 이런 거안하을까어 그래 다 소염제 또 사다주고 그것 또 내가 넣어 서또 이렇게 탄력 보고 있었어. 그 어어 어, 그래 그래 어얘 어른 패아 아직도 이 얘기돼? 대형 어디 이렇게 같대? 아 근데 안아 아프네, 데 아프니까 신경 쓰여 너무 너무 신경 쓰여. 어. <웃음> 왜냐면 그 통풍을 내가 알아봤는데, 고통 그 순위로, 뭐 임신이 면그 다음에, 그 있잖아요. 그, PTS인가? 아닌데, 그 무슨 그거지? 뭐, 복합성 통증 중후군인가? 무슨 있잖아요. 그, 어떤 배우분도 걸리셔가지고 고생했던 복합 부위 통증 중후군, 그래. 그게 또 그만, 정말 아프대요. 그거, 그 다음 통풍, 막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어요. 근데 통풍도 꽤 높은 순위에요. 음. CRPS? CRPS. 어, CRPS. CRPS. 음. 음. 그분이 그.. 걸리셨잖아요. 그그 그 한동안 활동 못하다가 요즘에 그 낭만닥터 김사부에 나오시잖아요. 뼈 선생님으로. 관 c r p 그 CRPS. c 어. 그.. p s CRPS. c r 소울메이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와이 드라마가 너무너무 영혼이 많이 남아서 한열번 봤어요 그 드라마를 그래서 거기 남주가 그분이에요 덕분 음. 신동욱님 음. 거기 남주가 그분이고 그 이때어요이 때가 어요때 때가 그 때가 이 때가 이제그때그솔메가저 때가 저 때가 저 때가 저 때가 저 때가 저 때가 저 때가 저 때가 저 때가 저 때가 저가저 때가 저 때가 저 때가 저 때가 가 그래서, 그, 아기 새가 통풍에 걸려갖고, 어제 잠을 한 2시간인 시간반 잤나봐. 음. 언니도 못 잤네, 그럼. 똑같지. 네, 음, 계속 갈아주고 야 되니까. 계속 앉아고 들리고 보고 있었지. 음. <웃음> 일반 인 중에서 CRPS 걸리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자 나왔는데 너무 고통스러 스위스 이 쌀라서 아 진짜요? 언니 저 어려워 사인근무 뭐 직업장 사장인데 한명이 오늘 약도 찼어요 한 명하면 한명 맞춰주기 너무 힘든데 언니 정말 까다 빵구뿡뿡님 빵구만 펑키면 그만둔다 빵구만 펑키면 그만둔다는 얘기도 여기도 많이 해요. 음 진짜 아 <웃음> 제시어, 근데... <웃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갑자기 하늘씨날 불러요 <웃음> <마르의 마스테. 웃음> 아, 랑 감사합니다 어, 오늘 화장이 이상하게 됐어 어, 방구 뿅뿅니 때문이잖아 <웃음> 저 오늘 12시 반쯤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밥 먹고 한. 나쁜 엄마 다 보고 또 잤어요 6시 반까지 근데 네, 먹고 잤더니 일어났는데도 더부룩하더라고 <웃음> 너무 잘 마신다 어, 언니 센더 가니까 제들 외제 세대인데 헬리 세네미 잘빌려주면돼 그렇게 따지면 강남이 더 외제차가 더 많지 않을까요? 어딜 가나 뭐.. 근데 뭐 모르죠 진짜 부잡도 있을 수도 있고 카푸어 하우스푸어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사정은 차만 보고 판단할 순 없어요 아셨죠? 이게 왜 아까워 이렇게 남은 치킨 모았잖아 또 이렇게 오며 가며 쪼서 먹는 거야 이제 걱정을 하던 말어. 근데, 부산보다 서울이 더 부자가 많지 않을까? 솔직히. 아니까? 모르겠네. 내가 기분이 다운돼 보인다고요? 아닌데. 나 초저녁에 패션 좋았는데. 먹은 뭐거 있어. 한니먹어봐야다이 뭘까?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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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기분 안좋은거 없어요? 아니 여긴 손톱 부러졌어 태국 모르겠어요 지금 나랑 언니랑 둘이 같이 뭐 인원이 더 있을지 이제 언니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정해진건 없어 아직 내, 내가 내안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잖아.. 아직? 음, 이거 은데 계속 들어간다 음, 너 매력있는 아이구나? 음. 나도 다치는 거 싫어해. 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넘어지는 거야. 넘어져서 무릎이랑 이런 싹쟁이 생기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 아, 그만 먹어야지. 배불러. 쌀이 아, 날리긴 한다, 얘가. 얼굴이 영해졌다고요? 이거, 이것만 먹으면 양이 작지. 근데 치킨은 여태까지 존내 뜯었잖아? 유아식이야 유아식 이유식이야 나한텐 유아식이래 o u a 내가 s 다 그랬지 안 먹는다고 안했잖아 근데 오늘 눈화장이 뭔가 눈이 길어 보인다 그 n 싸나워 보이 전장 안하면 눈이 너무 팽해요 퀭해 퀭 들어와서 받을 수가 없어 얼굴을 아~~ 아우 됐다 역시 밥 먹고나선 탄산이야 아시죠?